안녕하세요. 이병욱 골프학교 OK Swing 골프 아카데미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저희 채널은 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특히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게되 훨씬 더 파워풀한 채널로 성장합니다. 을 그리고 여러분들 저녁에 이 소리 못 들으실 때 있잖아요. 화면 상단 딱 터치하시면 점 3개 있어요. 거기 터치하시면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한국어 자막, 영어 자막 선택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자막 기능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숏 아이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변형, 고정형에 대해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그건 조금 미뤄두고 오늘 이제 미들 아이언 시간입니다. 전 이제 7번 아이언을 들고 있는데, 어, 지난 시간에 많이 놀라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무슨 피칭웨지가 135m에서 140m. 에이, 선수들은 더 치죠. 하지만, 이 MP518이라는 아이언 또는 이거보다 더 나가는 건 FF247 아이언은 훨씬 더 멀리 나가요. 그래서, 어 제가 그라파이트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이제 골프를 쉽게 치고 싶으니까 이제 그라파이트 아이언을 쓰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제 미드 아이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미드 아이언은 아무래도 좀 클럽이 길어지니까 쇼다이언 보다 몸의 움직임이 커집니다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응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수입! 이병 골프학교! 네. 미드라이어는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우선은, 뭐, 미드라이어는요, 이렇게 시작하면, 아, 쇼다이어라고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일단, 공은 오른발 안쪽에 둬야 돼요. 오른발 안쪽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스탠스는 쇼투스로 가야 돼요. 일단은 스몰스윙. 어깨보다 안쪽으로 양발이 들어오는 거. 그리고 가까이 서요. 그리고 제가 우드 계열에서 설명드렸지만 일단은 가까이 서는 느낌으로 섭니다. 왜?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리 싸움이에요. 그니까 거리 싸움이라는 건두 가지 의미가 있죠. 멀리 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치는 그 거리 싸움도 있겠지만 이 간격, 공과 내몸 사이의 간격을 정확히 찾아주는 게 스위스팟에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 내가 자꾸 왜 공이 안 맞지? 할 때는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땐 바로 스몰스윙으로 들어가야 돼요. 최대한 가까이. 그다음 공은 오른발 안쪽 그 상태에서 완전히 서 있는 느낌. 그다음에 몸이 굉장히 제어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접어 펴 아니면은 저처 때려 아니면 뭐 어깨 골반 다 좋아요. 이렇게 들어갔더니 오 들어도 잘 나고 그리고 거리도 한176 정도로 잘 나와요 스몰 스윙에서 스몰 스윙은 일단 스윙을 크게 못하니까 다시 오른발 안쪽 굉장히 좁아요. 야 이거 어떻게 치지 접어 펴. 어우 우측으로 좀밀어쳐야 되나 접어. 펴. 조금 더 밀었어요. 그랬더니 갔어요. 뭐 아무래도 스몰 스윙이니까 뭐 뻗을 수가 있나 그죠? 175 거의 비슷하게 나가네요. 176 175. 어 일단은 쇼스로 괜찮네. 그러면 약간 미들. 그러면 이게 미들은 어깨가 발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거리 조금 벌려서 공이치는 똑같이. 그 다음에 그럼 상체가 아, 약간 숙여지는구나. 이 상태에서 접어 펴. 접어, 펴. 했더니 우측으로 밀어서 쭉 가요. 스윙이 아무래도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180, 한 9. 제가 7번 아이언으로 180에서 185미터 정도. 뭐 길게는 190까지 플레이를 하거든요. 다시. 하지만 이건 비성, 비정상적인 클럽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많이 나가는. 이제는 드라이버 가지고 승부 안 보죠. 자 다시 갑니다. 접어, 펴. 자, 미들스윙을 했더니 볼도 좀더 뜨고, 그 다음에 날아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180m 정도 날아갔습니다. 괜찮네. 그러면 빅까지 가볼까, 빅? 하, 맞아. 이명프로가 골프는 결국에는 우아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은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뭐 미운 우리 새끼나 아니면 은뭐 소위 말하는 중닭보다는 멋진 백조로 갈 거야. 그래서 멀리 막 어깨가 다 들어가게. 대신에 이때 서두르면 안 돼요. 그리고 멀리 섰죠. 지금 멀리 선 상태에서, 저, 어, 뭐? 펴, 여기 갔어요. 그때 몸의 움직임이 상당히 커. 근데 탄도는 뭐 아주 좋아요. 근데 거리는 뭐185 정도로 해서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셋 중에 아무래도 스몰 스윙은 제가 쇼다이언에 최적화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의문 좀 제시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쇼다이언에서 설명드렸지만. 아니. 뭐숏아이언이건 미드 라이언이건롱아이언이건 간에 스윙 바꾸지 말라며 스윙 바꾸는 것 때문에 다망한다매 그건 이제 기본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하다보면 잘 치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에이 작은 건좀 또 작게 또미드는 미들 롱을 롱대로 이렇게 좀해줄수 있는 연습들 을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를 안하는 방법이지만 또잘 치는 방법은 이것까지 응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긴 거는 좀 넓게 쓰고 그래서 모든 클럽을 쇼스 무조건 쇼 만치고 어, 스몰 스윙만 하고, 뭐, 미드는 미드 미들 사이즈, 그 다음에, 어, 롱 아이언은 뭐, 빅 사이즈만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모든 클럽을 새로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스윙에 대해서 엉켰을 때는 선수들한테, 어, 예전에 이제 주니어 선수들 가르쳤었거든요. 최대한 밀착시켜서 공을 많이 때리게 해요. 그리고 조금 밀, 뒤로, 조금 뒤로, 넓게, 넓게 뒤로, 넓게 뒤로 해서 그 거리를 찾게 합니다. 대체로 선수들이 그, 슬럼프가 왔을 때 특징들이 뭐냐면, 가까이 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그 페이스보다, 페이스 스위스파보다 안쪽에 맞아서, 뭐, 쉔크가 난다거나, 뭐, 쉔크까지는 아니어도, 좀 볼이 약하게 맞아서, 본인의 플레이를 정상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무조건, 컨디션이 좋지 않다. 가까이 서는 연습을 통해서, 최대한 내 움직임을 억제하고, 이런 식으로 치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물론 이제 거리는 당연히 적게 나가겠죠. 그런데 서바이벌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러한 연습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7번 아이언을 제가 지금 어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쳤더니 저야 몸의 움직임이 그렇게 큰 골퍼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스윙 그래요. 보시고, 야, 이병욱 스윙은 참 쉬워 보여.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쉬워요. 쉬워 보이는 스윙은 그냥 쉬운 거예요. 왜냐면 저는 몸의 움직임을 크게 하는 타입이 아니, 막, 이런 타입이 아니거든요. 반면에, 저보다 몸의 움직임이 굉장히 큰 분들이 있어요. 막, 역동적으로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옥스윙할 때 죄다 이크가 나요. 왜?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위에 올라갔으면 바로 내려오라고 했는데, 리듬 탄다고 쭉 왼쪽으로 슬라이딩 형태를 취하게 되면, 나오다 맞잖아요. 나오다 맞아요. 저는 그냥 여기서 바로 나와서 스퀘어로 때리지만 쭉 하다 보면 나오다 맞기 때문에 이제 쉔크가 나거든요. 그런 분들은 스윙을 고치는 거는 굉장히 무모하죠. 뭐 견적이 한 2, 3년 나오는 견적이죠. 그냥 안 고쳐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공을 센터 쪽으로 과감히 옮기셔도 됩니다. 옥스윙을 하지만 쉔크나 우측으로 밀리는 걸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냥 과감히 센터로 옮겨버리세요. 옮기고 딱 놓은 상태에서 옥스윙 하고, 이동, 하면서 치게 되면 훨씬 긴 거리, 높은 탄도를 칠수 있게 돼요. 왜? 역동적으로 칠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도, 어, 뭔가 거리를 좀 많이 내야 되겠다. 지금 180 정도 나오나한200 가볼까요, 200? 그러면 저도 볼을 가운데 놔요. 왜? 많이 움직일 거니까. 그리고 백스윙 크게 가고, 이 정도 치죠. 약간 밀렸네요. 아, 막 벌리면 막 밀린다고 막. 아, 조심하라고 막 그랬는데 딱 밀려버렸어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아이언은 이렇게 공략을 하는 클럽은 아니지만 제가 제 스윙 보다도 훨씬 더막 움직이는 그런 클럽은 아니지만 제가 예를 든게 저보다 몸을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든거예요 그런 분들은 공을 센터로 과감히 움직여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스윙이 정답이에요 어, 클럽이 어디가 붙어 있는지 아이언 조차도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대고 치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다 공을 놔야 되는데 아이언은 힐 쪽으로 놓는 건 상당히 위험하긴 해요.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 요 라이각을 맞추는 피팅을 많이들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이렇게 여기다 공을 놓으면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딱 평평하게 놓고 이걸 꺾더라도 그렇게 피팅들을 많이 저희 피터 분들이 권장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어 이제는 아 이병호 프로가 말하는 이 골프라는 거 그리고 스윙의 개념이라는 거 그리고 아 클럽들을 응용해 가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알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1강에서부터 30강까지 접어 펴 마무리하는 그 동안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갔지만 이제는 그러한 스윙들을 통해서 이 클럽을 바꿔가면서 지금 응용하는 연습을 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지금 버튼 빡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많이 권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을 하셔야 게릴라성으로 이벤트를 할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골프학교 OK스윙골프 OK 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옥맙습니다.